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 입니다 흥작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이름하여 바로 2019년 마비노기 병맛듣기 대회 평가 자 중요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병맛이니까 알아서 대미로만보시고요 저는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듣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모든 문제는 녹음된 걸로만 진행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0 1 9년로젠젠 TV에서 열린 마비노기 병맛 뜯기 시험에 응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시 문제. 두루 루루 두루 루루루루루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 문제. 두루두두따루두2번 문제. 두안두안두안두안두안아라 down down down down down d 찌기찌기찌기 지그 지그 지그 지그 지그 지그 지그 지그 지그 뚜란 따란 따란 뚜란 따란 따란 r 로로로란 단단 n 라란 r 란 r a n d 둔둔툰툰툰루루루루란 a 란단단단 a 따라라 k b o m 뚜 n z 라 t 뚜 n 뚜 u n t 뚜 n 뚜 u n d a 루루 dan, d a d 따란 d 따란 a 따란단 n 룬 9번 문제 봉봉봉봉 봉봉봉봉 봉봉봉봉 봉봉봉봉 봉봉봉봉 봉봉봉봉 봉봉봉 Bong bong bong bong 이로써 2019년 로젠젠TV 주최 마비노기 병마뜯기 평가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끝났습니다 와우 어디 보자 29명에서 24명 남았네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여기선 짧게 들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답 뭘까요? 요즘 힘드시대요. <웃음> 자, 원곡 노래는 바로 카부앙구였습니다. 원곡 노래 들어볼까요? <웃음> 정화된다고? <웃음> 아, 백희님, 힘내세요. 로제님, 젠젠님 자, 2번 문제 들어볼까요? 또안또안또안또안또 아우 랏따 짠짠 테란덴 알아라 섬은 뭐야? 어? 정답은 두갈드 아일랜드. 와, 두갈드 성터마을음악입니다 너무 똑같이 불러다 진짜. 자, 3번 문제. 3번 문제. 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뚱기지기 <목소리> 빵빵뿌랑두루랑자 정답 들어볼까요? 원곡 들어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반 n 이이 a n g b a 이 g bang bang bang 란 따란 g 란 a 란따 b a 루루루란! 이게 똑같다면 청력검사해보라고버드네미이 마셨습니다. 이건 베빈입니다 티를 잡아져많이 해요. 이건 말콤이고요. 포커페이스에니워가가시 tun, tun, t 다 n tun, tun, 다 u n tun, tun, tun, tun, tun, tun, tun, tun, t 이상한 부여 권에 부근맞고요 7번 문제가 보겠습니다. 뚜뚜라따따라따뚜 뿌뚜따따라뚜뚜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사실은 막강한 콤비 로나와 판 노래입니다. 원곡 들어볼게요. 자, 다른 노래라고요? 당연히 내가 불렀는데. 자, 로나한테 사주야라고 자, 원성 엄청 빛발치네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뚠 따란. 뚠 마도카에 올려보라고? 그거 좋다. 뚠 따란. 이거 쉽다, 이거. 자, 정답은 찹쌀튀김이 그렇죠. 알비 던전입니다. 정답 원곡 들어볼까요?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 문제 렛츠 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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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노래였습니다. 아 다들 역시 한마디로 모아서 하는게 이 좋은 곡이 이 좋은 노래가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어, 로젠젠의 병마 TV 아 로젠젠의 마비노기 병마 부금 맞추기 듣기 평가는 이걸로 일단 1회는 끝내겠습니다. 다음 2회를 기대해주세요. 녹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로바!